안녕하세요 인생필라테스 무어 입니다. 오늘 Q&A 시간에는 김나영님이 보내주신 질문으로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Q&A 정말 감사드립니다. 첫번째 저는 코어에 힘도 없고 척추 분절이 되지 않고 굴절 앞으로 숙여서 배꼽을 바라보고 내려가는 것도 못하고 허리의 유연성이 정말 떨어집니다. 천장보고 바로 누워있는 자세에서 상체의 힘만으로 일어나지 못해요. 배꼽을 바라보다가 이내 털썩 이런 저질 몸도 허리가 유연해질 수 있을까요 누워서 상체로 일어나 보고 싶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척추에 분절이 되지 않는다는 걸 본인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척추를 처음에 이렇게 꺾는 운동들 그런 운동들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윗몸을 으키기나그 L 자세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쭉 앞으로 뻗은 상태, 앞으로 숙이는 동작들. 그래서 영제 영상에도 나와 있는 동작들인데 그런 동작들보다는 처음에 운동하실 때 나중에 이제 좋아지시게 되면 그런 운동을 하셔도 되지만 처음에 좀 좋아지시기 위해서는 어, 허리가 조금 유연해지려면 다리의 어떤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발바닥에 근막 종아리의 근막, 그다음에 허벅지 뒤쪽의 근막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늘려 주신 상태에서 어, 골반 늘려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운동을 하시다 보면은 점차 좋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어, 윗몸일으키기를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등이 서포트가 된 상태에서 각이 이 바닥부터 올라오시는 게 아니고 이 중간부터 윗몸을이렇 하실 수 있도록, 그니까 뒤에 쿠션 같은 거를 충분히 두셔가지고, 각도가 60도에서 90도로 갈수 있게끔, 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시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척추 뻣뻣하고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바로 누운 자세에서 고개만 들어도 지금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너무 하다 보면은, 목에 있는 디스크라던가, 어깨나 이런 쪽에, 허리나 이런 쪽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좀더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알려드리는 근막이완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허리가 뻣뻣하다고 해서 꼭 허리 스트레칭을 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허리가 뻣뻣해지면 그거랑 연결, 연결된 다른 근육, 근육부터 좀 유연하게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좀더 난이도가 낮은, 쉬운 동작, 무리가 좀덜 되는 어, 운동선에서 자주자주 운동을 해주시는 걸 권하고 억지로 일어나시거나 억지로 뭐 코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에 코어 운동을 너무 무리해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기반이 돼야지 코어 운동 하실 때도 좀더 손쉽게 무리 없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권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허리 다친 이후에 종아리가 짝짝이가 됐어요. 오른쪽 허리가 아팠는데 오른쪽 종아리가 더 커지고 오른쪽 새끼 발가락이 더 누워있습니다. 혹시 다시 종아리 크기가 양쪽이 같아지게 하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 이게 조금 음, 저는 궁금한 게 오른쪽 허리가 아픈 후에 종아리의 비대칭이 온 건지 사실은 그 전에 왔는데 그 이후에 발견을 한 건지가 사실은 정확히... 좀 알아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종아리가 커지는 게 종아리 근육이 커져가지고 커진 건지 아니면은 종아리가 부어가지고 커진 건지 이런 것도 좀 구분을 해주셔야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양쪽이 같아지려면 일단은 종아리 크기에 차이가 나는 거는 웨이트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다리를 오랫동안 무게를 두고 서 있느냐 어? 이런, 아 중심을 그쪽에 힘을 주면서 걸어가거나 뛰어가거나 어떤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종아리 두께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종아리가 붓기가 많이 차이가 나서. 종아리 근육은 크지 않은데 종아리 자체가 이렇게 둔탁해지면서 크게 차이 난다 이런 경우에는 그쪽에 이제 정렬 상태나 부하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발목이나 무릎이나 고관절 있는 부분에 하중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쪽에 어 관절들이 이렇게 좁아져 가지고 혈액순환이 잘안 돼서 붓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부분이 자꾸 신경이나 혈관들이 차단돼 가지고 문제가 될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의 경우에는 운동이 완전 달라지겠죠. 이런 경우에 종아리 크기가 같아지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발바닥 근막 마사지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종아리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종아리 근막 마사지 있잖아요. 롤러 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면 어느 정도 많이 좋아져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아지면 이제 골반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골반이 틀어져 있거나 골반의 어떤 무게중심이나 운동을 할때좀 차이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운동들부터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반복해서 계속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일정하게 그냥 적당히 하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자주자주, 자주자주, 자주 한꺼번에 할때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도록 자주자주 자주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경과에 따라서 다음 운동을 또 제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은 몸이 굉장히 많이 뻣뻣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운동들을 따라 하시면서 어, 근막 이안이나 어, 야구공 마사지 이런 것들을 조금 충분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허리가 다쳤다고 그러는데 이 허리 다친 것도 잘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지금 상태가 어떠신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볼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저번에 디스크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디스크 뿐만 아니라 같이 운동을 하면서 보면서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서로 디스커션 하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온라인으로 이렇게 랜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렇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길잡이를 제가 해드리고 그걸 찾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모든 운동들을 조금씩 조금씩 다 해보시고 거기서 무리가 되는 동작과 무리가 되지 않는 동작을 구분해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반복적으로 계속하면서 자기가 무리가 되는 선이 어느 정도까지를 스스로 몸으로 깨닫는 것 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 상태가 조금이라도 나았을 때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해보셔야지 나중에 뭐 문제가 생기더라도 뭐 디스크가 생긴다든가 무릎이 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어떤 경험들이 미리 쌓았, 쌓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 스스로를 믿으면서 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면 굉장히 좋아지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많은 경로를 헤매게 돼요. 어, 이쪽 선생님, 저쪽 선생님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조금 더 경험을 해보시고 시도를 해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꾸준히 열심히 해주시고 어, 본인 상태에 따른 어떤 댓글이나 상황들을 저한테 자꾸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오늘의 Q&A는 여기까지. 안녕.